ISTJ와 썸 타고 있다는 걸인지하며 ISTJ도 연애 의지를 보이며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. 예를 들어 평소에 잘안 까는 붉은 맛집 방문하기 맛집에 방문해 한 번도 안 먹어 본 음식 먹기 커플들이 갈 법한 핫플레이스 놀러가기 등이 있습니다. 이렇게 ISTJ만의 인간관계 선을 ISTJ가 부담을 갖지 않게 조금씩 넘으면서 접근해봅시다. 인간관계 선을 조금씩 넘는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오 n 도시 l 하 o s h i Chung h a j s i Yasagem s e e d u c Duck j y n g San t n g h e ISTJ YUI n s t j World Membership i s t y n g s n Bon i n u n Fan n g s V Log ASMR d Total n e g Benefit y u l l SUIT s u n d a t c h u k